이 드라마가 퍼지면서 또 우리 문화를 접하는 친구들도 어 많아질 거고 그러면서 좀 이해를 많이 받겠죠 예. 저는 이게 되게 좋은 게 우리 드라마가 퍼진다는 건 한국 문화를 많은 분들이 접한다는 거고 이건 영화보다 더잘 어 접하게 되거든요 드라마라는 게 그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외국 사람들이 그거를 알고 있다면 라 우리를 조금 더잘 예, 이해해 줘요 그왜 그거 아시죠? 옛날에 옛날에 그 외국에서 작업할 때뭐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런 작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옛날 로맨틱 코미디 뭐 이런 드, 영화들 보면 되게 많이 나와요. 뭐 시영이처럼 커피 한잔 하실래요? 뭐 이러면서 이제 커피 한잔 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놀랐던 거는 커피 한잔 마시고 왜 커피 우리는 예를 들어서 커피를 마시면 커피를 마시면 이제 화장실 가서 쉬야 쉬야 이렇게 되는데 그 친구들은 커피 마시고 어, 안돼 어,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이야 이 외국은 달라 약간 이런 게 있었거든요 예 근데 어 이제 외국에서 어떤 분들이 이제 커피 마시자 하면 우리가 이제 그런 문화를 접했으면 아 얘가 어떤 의미구나 어떤 의미구나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이해를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아 커피 한잔 마시자고 커피를 마셨는데 이 시키가 왜 나한테 덤비지? 왜 나한테 이런 식으로 다가오지? 너무 급하지? 어?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아 이게 얘네 문화여서 그런가? 커피 마시자는 게 결국 그건가? 약간 이런 식으로 예, 우리가 판단할 을수 있잖아요. 좀 이해를 해줄 수 있잖아요. 꼭 그런 게 아니어도, 하여간 외국분들이 이제 이 한국의 드라마들을 많이 보게 되면, 한국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혹은 어떤 의도로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잘 이해해 줄 가능성이 크죠. 그럼 우리 같은 되게 이득이죠. 되게 이득이죠. 고맙죠. 그렇게 되면, 왜냐면은, 이해받는다라는 건 언제나, 이해받는다는 것은 아주, 아주 달달, 예, 네, 달달하거든요. 네. 아, 청소했다, 아저씨님께서. 우리는 라면을 먹죠. 예, 라면 먹고 갈래. 먹고 갈래. 넷플릭스, 앤츄, 예. 네. 이런 거, 이런 거. 예, 이거, 이거. 어, 다들 그냥 예. 라면을 먹든가 <웃음> 넷플릭스를 보든가 아니면 커피를 마시든가 응? 다 그냥 축하를 뭐, 뭐, 뭔가를 더 추가해서 하려고 뭔가 추가? 노노. 예. <웃음> 그렇습니다 음 지금 루트시드님께서 어 드라마에 키스 장면 없다고 외국 친구들이 분노하던데요. 하, 우리 외국 어, 어, 일부님 음, 전부 아닌 이 또한 이 또한 편견 편견일 수 있지만 자 어, 커피 술 아이쿠 예 네. <웃음> 한국. 일부임? 전부 아님? 이 또한 편견? 예 커피, 어, 굿바이 뭐 이런... 이정도 우리는? 아닌가? 커피, 술, 음, 차 끊겨요 아니야 아니야 차 끊기면 안 되는데 몰라요 예 한국은 모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웃음> 네. 자 이런 이런 좀 차이가 있, 있나요? 그래서 한국 걸 보면 좀 이렇게 얘는 뭐야? 왜왜 왜 이렇게? 근데 그러한 과정에 보는 어떤 서사 이 서사에 한번 빨려들면 빨려들면 아못 태어나, 예못 네. 태어나, 죠 예를들면 커피 키스 음, 뭐 일본 느낌 그냥 그냥 커피 어 4년 후 아니 7년 후 키스 느낌 와우 와우 이렇게 되는거죠 <웃음> 그러니까 이게 아 커피 하지 마시고 아, 갑자기 키스해 그러면 어 그냥 어, 키스 하는구나 이러겠지만 커피 마시고, 막, 서로, 막, 이런 서사를 겪고, 막, 얘 만났다, 쟤 만났다, 서로 엇갈렸다가, 우리가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막, 그러다가, 갑자기, 한참, 제가 7년 만에 겨우, 어, 싫은, 나는, 너를, 어, 뭐, 수, 릉하나봐 막, 이러면서, 어, 이러면서, 갑자기, 어, 키스하면은, 이제 막, 흐, 눈물 쭉쭉 흘리면, 흐, 흐, 그만, 응, 이런 거죠. 예, 네, 이 차이. 음. <웃음> 이거지, 이거, 이거.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만 다르다. 네. 요거 쌓는 걸 우리가 진짜 잘하죠. 요거를 아주 오랫동안, 아주 잘 쌓아요. 음, 서사를. 그러니까, 이제 한국 드라마를 이제 접하시는 그 외국분들은, 아, 이게 되게 놀랄 수도 있어요. 정말 놀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네. 뭐, 예를 들면, 메디컬 드라마. 병원에서 사랑 어, 사랑하기 어,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범죄 드라마 범죄 후사 드라마 후사하다가 어, 사랑하기 <웃음> 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음, 어, 코믹 드라마 어, 웃기게 사랑하기 어, 일단 사랑해요 사랑 그래서 우리는 장르물이 없다. 한국은 장르물 노노. 그러면서 욕을 무지하게 먹었어요. 하지만 시청률은 왜잘 나오는데 그거죠. 그래서 욕안 먹는 아주 잘 만든 사랑하기 드라마를 만들자. 욕, 요거를 진짜 오래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잘, 말, 잘 만들죠. 한장하는 거죠. 외국분들이 보시면 이 오랫동안의 노하우를 다 받,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자, 어, 다이애나님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 남자들은 다 드라마에 나오는 꽃미남같이 생긴 줄 안다던데 그렇지 않아요. 음. 예, 저만 해도 외국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줬기 때문에 <웃음> 아, 그리고, 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같은 게 워낙 인기가 이제 많아지니까, 거기 한국 컨텐츠를 막 보잖아요. 그럼, 뭐, 아까, 뭐, 산에 맞선? 거기 김세정 씨 나오니까 봤어. 김세정 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김세정 씨가 출연했던 것들을 막 찾아요. 찾아, 찾다 보니까 예능이 나오네요. 그래서, 그 뭐였죠? 프로듀스 101, 맞, 맞나요? 101? 1 0 그거죠. 그, 그거를 봐요. 그거 봤더니, 또 다른, 되게, 어, 다른, 또, 뭐, 출연자들이 있어요. 그게 또 맘에 들어요. 막 이렇게 보다 보면, 정말 많은 한국의 컨텐츠를 접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막 접하다 보면, 현실을 알게 됩니다. 예.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은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이구나라는. 그건 뭐, 다알 거예요. 어, 모든 한국 사람들이 그랬다면, 참 좋았겠다. 저도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진 못해가지고요. 예. <웃음> 여하튼 음, 여하튼 우리가 되게 오랫동안 싸운걸 외국분들이 지금 잘 즐기고 있는것 같아요 음, 함께 많이 좀잘 즐겼으면 좋겠고 그래서 외국분들도 되게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음그 뭐냐, 아, 그 무한도전 네, 무한도전 보면서 행복해지는 분들 있잖아요 왜전히 근데 어떤 분은 드라마를 보면서 혹은 영화를 보면서 행복해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는 예전에 영화가 치료제였어요. 아프면 극장 갔습니다. 하루에 세편 연달아 보기. 극장에서. 예. 그러면 감기가 나음. 예. 옛날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즐거워하고 즐겼던 것들 근데 그런 것 중에 이제 한국에 맞는 것들 그런 것들이 세계에 많이 퍼져서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즐기고 행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